팀으로부터 10개월 전 한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진짜 검하지만 보각을 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으이! 그렇게 몇달을 열심히 먹고 빡세게 운동했고요 다음달 8월 5일 바디포트 찍어요 아 그래서 몸이 좋아졌냐고요 뒤에 비포앤에프서가 있어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실 거죠? 그럼 시작해봅시다! 아우 힘들어 일단, 운동부터 같이 하러 가시죠. 오케이. Oh, 여워네 okay. 아~~ 여러분 아이스 라떼맛 프로틴입니다 존맛탱입니다 그리고 요즘 먹는 식단 다이어트 식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특별한 건없고요 현미밥 100g에 닭가슴살 한 200g 김치와 이 스리라차 소스와 제로 머스타드 소스와 칼라피노를 얹은 샐러드 뭐 이게 거의 고정 식단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포앤애프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0개월 동안 운동한 몸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거 같나요 여러분 역시 이 최고의 동기부여는 자기 자신한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캐닝도 안 했고, 마무리를 하려면 살도 더 빼야되고, 부족하지만, 어쨌든 한달 정도 남았어요. 바디 프로필 잘 마무리해가지고, 더 여러분들께 동기부여 드릴 수 있도록.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프로필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.